노래를 시작한 이유는 처음엔 재밌어서였어요. 이미 그때는 음악을 시작한 이후였죠.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가 꿈이 됐고 노래로 돈을 벌어야 한다. 이게 매번 제 목을 졸라왔어요. 하지만 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죠. 그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뿐. 저의 첫 노래는 이랬습니다. <목소리> 레드벨벳 노래를 만든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. 영지야, 너는 노래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다. 이병훈 선생님이 저한테 이랬어요. 영지야, 너는 음악엔 재능이 없는 것 같다. 근데 뒤돌아가시면서 작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넌 머리가 좋아서 잘할 거야. 그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노래를 했어요. 유튜브에 커버를 올렸어요. 조회수는 제첫 커버 영상입니다. 음. 문자돌려보지나 <목소리> 당신과는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뭐야 베이 b y 와르르 무너지고 말아 나의 마음이 와르 <목소리> <말해라>. 너랑 있을게 <목소리> 이렇게 까맣게 타는 마음 화려한 불꽃 끝에 고요함 넌 알았을까 이달반대편바퍼그 백프로 겟 모든 템인 각본 자인텐업야이아크로나바보퍼들이말때 진짜 이때쯤에 작곡가 옥깨깡태영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한번 작업해보자 그리고 6개월 뒤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어떤 등용문?처럼 음악한다고 하면 보통 어른들은 이렇게 물어봐요. TV에 나왔니?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네요. 네, 제가 만들고 부른 노래가 TV에 나왔습니다. 재능이 없었던 저는 가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.